나, 너 사랑하는 것 같아. 그래도, 우린 괜찮을 거야. 맞아. 진명아. 엄마 아빠 공항이다. 우리 비행기 기다려. 음. 저번에 말했지? 그래. 엄마 말대로. <웃음> 아, 당신이 말한 거 아니야? 우리 세계 여행 간다. <웃음> 아이 그래. 지금 말하면 됐지. <웃음> 그 뭐? 아빠가 깜빡한 게 있어서 <웃음> 영상 남겨. 사무실에 가면 예약자 소류가 있는데 다음 주 예약 좀 취소해 줘라. 어이구. <웃음> 들어가, 들어가. 어? 어 그래 또 연락할게 잘 챙겨 먹고 어 그래 마이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. 사무실에 가면 예약자 서류가 있는데 다음 주 예약 좀 취소해 줘라. 오늘도 잘 생겼네. <웃음> 브라드. 오이 사나이 진중걸. 무슨 일이고? 야너 나랑 일할래? 가이다. 응. 자 그래가 브라드. 부모님 몰래. 가이드를 하자는 거지? 그렇지 브라더 근데 니그 네 가이드 해본 적 있나? 아니 그럼 우체할라고? 가이드 일이 뭐 있나? 우리 부산 도박이 아이가? 아 맞지 니네 부산 사나이 아이가? 아 부산 사나이지 그래 사나이는 빠꾸가 없지 아, 그래 빠꾸는 없지 근데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음. 있나? 인지아니차 음. 네 받았다며? 어 음. 아, 진짜 운전만 하면 된다고? <목소리> 자, 하는거지? 아, 가자! 아, 가자! 모르겠다, 그래, 가자! 야씨. 이, 이 어떻게 해노? 스, 스쿼트? 제임... 제인... 스쿼트? 오, 니네 영어 할줄 아나? 너는? 너 잉글리시, 잉글리시 노 내 지금 이것도 못 했는데 지금 뭐. 붙잖아. 먹어. 붙잖아. 야, 그냥 통역사로 구하자, 통역사. 니네 아는 사람 없나? 통역사를 구하면 이게 돈이 남겠냐? 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구해야지. 없지. 마너는 대학 다니면서 영어 잘하는 친구 하나 못 만들고 뭐 했노? 야너 아직 복학도 안 했어. 에이, 4년째 나와봐야 다 쓸모 없다 이까네. 그게 쓸모없다 쓸모없어. 야 신나 잘생겼잖아. 그건 또뭔 맥락이고? 네가 그래가 친구가 없는 기다. 있수봐 형님 전화나 통해 볼게. 아니 뭐 단계 알바는 이딴 거 밖에 없어. 음. 음. 아 음. 잘지내나그 누군데? 나는 <웃음> 잘 지내지 인저이니는? 뭐? 장인? 야너좀 아, 나와봐라 좀아좀 아, 아. 무슨 일인데? 인저이니 일당 20만원 받고 일할래? 20만원? 야 누구 맘대로 내가 사장이야 아좀 나와봐라 좀 조용히 좀 해라 아좀나 할래 뭐라 하는데 하겠다는데 야아 너는 전여친이랑 일할 수 있어? 뭐, 못할 건또 뭔데 그냥 하면 되지 뭐